여기 무신사 테라스 장가 왔는데, 요 브랜드 이쁜데요? 스테인 가르텐? 나 이거 처음 봤어. 뭐 이런 포켓이라든지. 스테인 가르텐은 독일어로 바이정원이라는 뜻으로 자연의 정서가 담기 묵직하고 편안한 실러엣 출발합니다. 투시 테클라? 약간 그 협업 약간 고른 깔인데요, 요거는? 괜찮아? 오, 소재감 죽이는데? 아, 페이퍼 소재구나. 여름에 이거 좋겠다 스테인가르텐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진짜 이쁜데? 스테인가르텐 어, 여기 처음 봤던 브랜드인데 감도가 꽤 있어가지고 저는 해외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팔로워가 500명밖에 없는 거 보니까 국내 브랜드인가봐 신생 브랜드 같은데 어요 셔츠 제품이 40만 원대네요. 어 그래서 좀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고 아까 제가 입었던 그 반팔 셔츠 제품도 39만 9천 원. 어, 가격이 좀 많이 비싸.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반팔 셔츠 중에서는 그래도 좀 디자인이나 실루엣이 꽤제 마음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팝업을 제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건또 한계가 있고 실물로 봐야 이 브랜드가 어떤 무드를 내세우려고 하고 어떤 아이템을 취급을 하는지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파업 있을 때는 많이 가는 편인데 어 그래서 좀 최근에 갔던 파업 중에서 총3 개의 제 스타일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름 브랜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마 이번 시즌 봄 여름 합쳐서 공개된 룩북 중에서 와 진짜 멋있다 했던 브랜드가 바로 해칭룸이고 코디, 헤어, 사진감도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나와서 일단 은 룩북 보는 맛이 있었던 브랜드고 룩북을 봐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반팔 셔츠 있잖아요 여기다가 타이 맨게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헤어 이렇게 늘어뜨린 거라든지 빈티지한 감성이 있는데 살짝 힙함이 있는 그런 느낌 요 셔츠 진짜 예뻤고 그 다음에 이 반팔 자켓 이거 제가 좀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자켓 중 하나인데 여름 코디하면 떠오르는 아이템이 뭐 그래피티 셔츠 아니면 최근에는 뭐 반팔 셔츠 크로셰 니트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 반팔 자켓 이런 것들이 좀 스트릿하게 연출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막 너무 세련되거나 아니면 너무... 팍, 막, 찢어져 있거나, 막,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무심하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자켓 형태라서,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해킹룸에 이번 시즌 뭐, 여름 티셔츠나, 뭐, 다른 아이템도 잘 나오긴 했지만, 요두 가지 아이템 있잖아요. 온뿌가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도 맞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코디 같은 것도 무드가 너무 확실해서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코디라든지 이런 무드 있잖아요 이런 무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사실 해칭 룩 룩북은 저도 스타일링 할때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룩북 보시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뭐 그냥 멋으로 냈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옷을 만든다 이런 룩을 지향한다고 라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 스타일이 맞다면 좀 흡수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재밌게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김기환 대표님 여기는 성수 비커 EA 팝업이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버들 다, 다 와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 핫한 브랜드다 EA 에스로그로 찍으세요? 네 오. 머리 더 노랗게 해드릴게요 <웃음> 아, <웃음> 이해라는 브랜드는 제가 올 봄부터 좀 자주 구매해서 추천드렸던 브랜드인데 제가 입어보고 불만족스러웠던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제품이 가격이 너무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그거 아시죠? EA 바람막이 베스트 버전으로 나왔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뭐 나일론 베스트와는 다르게 리벳이 들어가 있다든지 지퍼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좀 흔하지 않은 베스트 아이템으로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 딱 레이어드한 느낌 난다 이렇게 지퍼로 열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되게 이쁜데?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베이지색 버뮤다 팬츠에다가 입는 거지 스트리트 베스트 환장하는 사람으로서 요거 없는 형태로 나와서 되게 신박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 맞아요? 아 12만원.. 아..맞는 거 아,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12만 8천원이더라고요 아 요정도는 가격이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하겠다 생각했는데 12만 8천원으로 나와서 어 이거 진짜 저렴하다 이거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 구매하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어, 이거... 이것도 이쁘다 그리고 이 포켓 자켓도 루즈핏에 크림지막한 셔츠류라서 좀 일반적인 아우터 셔츠류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좀 EA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과장된 실루엣의 반팔 셔츠라고 보시면 되고 포켓이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아웃더 감성 그런 걸좀 착장에 섞어주고 싶다 하면은 괜찮은 아이템이었고 근데 이것도 가격이 1 1 8 0 0원이야 어, 이번에 진짜 저렴하게 작정하고 아 내셨네 뭐 물론 막 디테일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원단이나 디테일을 간소화시켜서 최대한 EA 느낌을 내면서 좀 합리적이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스타일이 좀 많은데? 그냥 여름에 스트릿 티셔츠 이런 거 하나 입고 다니는 거지 이거 어깨라인에 들어가는 삼봉이 여기 들어갔어 그냥 배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거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여유롭네요 사이즈가 아니 나이 바지랑 되게 잘어울리는 에어포스랑 이 티셔츠 이것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스트라이프 티도 얇은 것보다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데 뭐 이런 느낌? 음, 아 좋다 스트릿하고 근데 이런 티셔츠 있으면 은 이런 반팔 셔츠든 뭐 긴팔 셔츠든 아우터 다 뭔가 좀 스트릿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하나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다 요 티셔츠도 이쁘다 그러 그러니까 베스트도 괜찮고 셔츠도 괜찮고 티셔츠도 괜찮았습니다 키링, 모자 이런 것도 다 괜찮았고 전부 다좀 무지성 구매해도 될 정도로 가격 자체가 너무 합리적이라서 그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쁜 아이템을 입어보는 것도 재밌지만 우리가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하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좀 예상보다 좀 저렴한 아이템이 있을 때는 진짜 뽐뿌가팍 온단 말이야 사실 제가 실제로 구매하진 않았지만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라든지 베스트 제품은 바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잘 나왔고 가격도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템들 좀 참고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정도로 메리트 있게 잘 나왔다. Get down in the car. 그리고 마지막은 틸던이라는 브랜드고 필던이라는 브랜드는 서울을 거점으로 파티의 즐거운 바이브로 자유로운 무드를 담은 젠더리스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재밌는게 보통 브랜드가 이제 세계관을 잡고 브랜드를 진행하면서 그 세계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릿 브랜드야 이랬는데 다음 시즌에 갑자기 미니멀이 나오고 나는 미니멀 브랜드였는데 다음 시즌에 뭐 미니멀한 무드를 못지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필던이라는 브랜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딱그 설명이 하나 있어 저스트펀 인스타 계정을 보면은 진짜 그렇게 놀고 계십니다 디렉터 분들이나 팬들이 그런 파티 문화를 즐기는 게 보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세계관에 맞춰서 진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팬이 되고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파티 문화라고 했잖아 파티를 즐기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팝업을 가더라도 막 깔끔하고 조명이 막 밝고 이런 게 아니라 어두컴컴하고 옷도 잘안 보여 옷도 잘안 보이고 팝업 빨리 끝내 하고 파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사람들이 우리는 겉멋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논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꾸며진 모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틸던이라는 브랜드는 뭐 바지도 이쁘고 티셔츠도 이쁘고 후드도 예뻐서 뭐 굳이 뭔가 딱 정할 수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별 모양 들어간 티셔츠는 하나 있으면은 그냥 셔츠 안에 걸쳐도 되고 그냥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브랜드 무드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은 여름에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주목하는 브랜드 하나 추천 부탁드립니다 의류 브랜드는 아니에요 너무 월드라고 액세서리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그 영상이 나왔대. 네, 정말 아 멋지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액세서리를 원래 잘안 해요. 이거 하나 빼고는 근데 그 브랜드가 정말 인상 깊어서 음 하는 그런 브랜드. 음 여름이니까 또 액세서리를. 안다? 네, 저도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액세서리 관심 있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그 브랜드 진짜 강추. 음또 액세서리 뭐 하셨나요? 저는 이거 말고 이어컵? 이어컵. 커 이어 요즘 남성분들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귀를 뚫는 게 아니라 빼다 꼈다 할수 있어 요 이렇게. 아 응, 그 좋아. 코에 한 번만. <웃음> 코는 안 돼. 요 <웃음> 그래서 오늘은 좀 이번 여름 음, 주목하면 좋을 베스트 3 여름 브랜드를 추천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입고 있는 그런 스포티한 무드? 스트릿한 무드? 좀 아웃도어 감성? 약간 그런지한 느낌도 살짝 있고 그런 즐김 있는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딱 요즘에 입고 있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고 굳이 뭐 아이템 외에도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 이런 브랜드들은 이런 느낌을 추구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으니까 재밌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브랜드 아이템들을 추천드리는 영상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이사람 <이상한> 아니 이사람은? <웃음> 여기 이사람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웃음> 이 슬리브리스를 보지 말고 이 느낌을 봐달라는 거같 느낌. 그만 보이는데 <웃음> 이상해요, 이상한. 어, 벗을게요.